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칼레임의 칼레임의 칼레임의 강원장입니다. 주부구단. 집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겠죠? 아무리 살림을 안 해. 엄마 이거 커피 요 열다. 나잘 붙일 수 있는 엄마가 터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건강한 피부는 상관없어요. 피디님 여드름 나는 피부니까 신경 써야죠. <목소리>